데컷길이고 전망대고 여기 진달래가 바로 옆에 보시면 이렇게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거 보라고 여기 전망대 만들어 놨어요 진달래 보세요 여기 아래 아 멋지죠 완전 군락을 이루네요 여기 진달래 군락지네요 전망대를 만들어 놨고 그 위에 제가 서 있습니다 아, 나무들이 커요 네, 이쪽으로 쭉 내려가면 미꾸지 고기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이제 진달래 군락지가 시작되는 듯한데 아직 활짝 피지는 않았습니다. 봉오리가 많이 맺었는데 다음 주나 다 다음 주 정도 돼야만이 활짝 필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고려산 진달래 군락지가 행성되고 있는 초입입니다 지금 먼저 핀 진달래꽃은 피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꽃봉오리를 맺고 있는 진달래꽃이 더 많습니다 핀 것보다도 완전히 핀 진달래보다도 봉오리를 맺고 있는 진달래들이 더 많다. 아, 그것은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 돼야 여기는 아직 한참 있어야 될 듯해요. 이쪽은 저 앞에가 증상이 보입니다. 아직 4월 중순 정도 돼야 꽃이 다 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군락지 이쪽 보이죠? 저 건너편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쪽이더 많으니까요. 아 여기도 많죠. 많이 있는데 아직 많이 안피었어아 봉우리만 잔뜩 맺었지. 보이질 않네. 저쪽에도 마찬가지예 저쪽은 사람들이 많네. 저기적으 아직 조금 남았어요. 여기는 봉우리도 아직 안 맺었어. 봉우리도 안 맺었어. 여기. 여기 이제 핀 것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내려 그러면은 한 2주일은 기다려야 될듯 합니다. 여기는 고려산의 진달래 군락지이고 아직 4월 초라 그런지 확실하게 피지는 않았습니다. 꽃봉오리만 지금 맺어 있고 먼저 핀 꽃은 이렇게 아 조금 피었는데 전체적으로는 아직 꽃이 피지 않은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긴 했네요 고려산에 진달래 군락지입니다 여기 두번째 나오는 전망대길인데 데크 길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아마 여기서 비박을 하시려는 사람들도 있는듯 합니다 여기 오른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아직 진달래 꽃봉오리도 안 맺었어요 3월 중순이나 5월 초 정도 되어야만 이 꽃이 필듯 합니다. 현재 고려산 진달래 군락지 전망대 가 있는 데크 길 위에 있습니다. 일부 먼저 핀 진달래들은 피었는데 대부분 아직 피질 않았고 저쪽으로 오면 아직 한 2주일 이상 기다리야할듯 합니다. 먼저 핀 꽃들은 있는데 아직 확실하지는 않고요. 여기 해발 376.5m의 고려산 진달래 군락지에 전망대가 있고요. 이쪽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부 피었는데 여기는 하나도 안 피었어요. 여기 꽃봉우리만 맺었고 이쪽으로는 좀 피었네. 이쪽으로는요. 고려산 진달래 군락지인데 오른쪽에 이렇게 진달래는 어 피고 증건가요 지금 뭐 아예 봉우리도 안 보이는 것 같고, 왼쪽은 현재 이렇게, 아 먼저 핀 것은 진달래가 피었어요. 그런데 아 아직 꽃봉우리를 맺고 있는 것이 더 많아요. 이것이 진달래 군락지 대크길입니다저 앞에 정상이 보입니다. 지금 이게 고려산 진달래 군락지의 대크길이거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이것도 진달래거든요. 엄청나게 많잖아요. 저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여기는 에 꽃봉오리만 맺었고, 왼쪽은 이렇게 사실은 햇살이 여긴 잘 들질 않거든요. 그런데 먼저 피었어요. 이렇게. 아직 저 아래 보시면은 꽃봉오리만 맺어 있어요. 여기만 살짝 피었고. 어, 피질 않았습니다 아, 조금 일찍 왔네요 아, 4월 한 10일에서 20일 사이에 오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거 완전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부 다 꽃봉오리만 맺어있어요 여기 일부 피었지만은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진달래 나문데 없어요 봉우리가 맺은 건지 안 맺은 건지 잘 모르겠어. 이, 보세요. 이거 진달래거든요. 진달래 나무거든요. 아, 엄청나게 많은데, 이렇게, 보세요. 근데 하나도 안 피었어. 진달래 꽃이 아직 완, 만개를 안 했어. 봉우리만 맺은 꽃들이 더많아 이쪽에 일부는 꽃이 피었는데, 저 위쪽 진달래군락지로 올라가는 데크길이 멋지네요 저 바로 이 길이 고려산 진달래군락지로 가는 데크길입니다 아직 진달래가 활짝 피지 않고 일부만 피었고 꽃봉오리를 맺고 있습니다 왼쪽은 거의 볼 수가 없고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아 군데군데 지금 피었고 꽃봉오리를 맺었고 한 10일 이상 뒤에나 이고려산의 아름다운 진달래 꽃을 만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쪽에 비박하는 텐트가 아주 돋보입니다 그리고 능선을 따라 지금 보시면은 저쪽에 멋져요 아직 피었어요 좀 어느정도는 이제 진달래 군락지를 들어간 입구에서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저쪽으로 군락지 가는 데크길이 쭉 보이고요. 진달래가 이쪽에서 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만개를 하지 않고 일부 진달래만 먼저 핀꽃만 피었습니다. 다음 주 정도 되어야만이 이곳에 고려산에 진정한 진달래 군락이 행서될 것 같습니다.